안녕하세요 여러분 흑열정구입니다 고인물들이나 하는 썩어빠진 FPS 레인보우 6 시즈 이 게임이 드디어 자신들의 게임이 썩어버린걸 인지했는지 청정수들도 쉽게 플레이할 수 있는 신규 모드인 좀비모드 일명 아웃브레이크 모드를 출시했다고 하는데요 그 좀비모드 지금부터 플레이 보도록 하죠 네,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레인보우 식스의 신규 모드인 아웃브레이크, 일명 좀비 모드입니다. 이제 기존의 레인보우 식스가 조금 진입 장벽이 많이 높았잖아요, 막 이렇게 벽도 부셔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지 이제 그걸 고려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번에 이제 레인보우 식스에서 신규 이제 좀비 모드를 내놓았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좀비 모드는 세 가지 임무 미션이 있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그 랜덤으로 걸려요. 어떤거를 정해서 들어갈 수 있는게 아니라 랜덤으로 걸리기 때문에 선택할 수 없는 노릇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모드는 약간 아까 플레이해본 결과 아 조금 디펜스성이 조금 강한 임무가 돼요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게임이 전체적으로 생존이나 생존 좀비게임이나 그 디펜스 좀비게임처럼 그런 모드가 아니라 미션을 진행하면서 점점 강행하면 돌파하면 그런 모드기 때문에 음, 계속해서 한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고요 적들이 쳐들어오는 걸, 쳐들어오는 걸 막거나 이제 기존의 레인보우 식스에서 많이 이용되었던 인지를 이제 들고 나르거나 아니면 이제 디펜스를 하거나 이렇게 지금 폭탄을 설치해서 해체를 보호하거나 이런 식으로 플레이하게 됩니다. 네. 이게 지금은 지금 당장은 조금 디펜스 모드에 조금 치중해 있는 것 같은데 어.. 어디 한번 봅시다 아 타창카.. 아, 그렇죠 전체적으로 이제 목들은 이렇게 손에 칼날을 들고 막 달려들어요 일단 무작정 정망 보면 막 달려들곤 하는데 잘 모르겠고 가장 중요한 점은 이제 그 등에 기포가 좀 많은 폭팔물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어.. 공격한다 손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이제 상당히 아군이나 적군한테 많은 피해 를 방금 폭발했죠. 저, 저, 저, 등짝지가 노란색인 친구가 있어요. 저 친구가 아마 이 게임에서 가장 위험한 친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당히 거슬리거든요. 일단 다가와서 터지면은 데미지류 있고 충격수이 어... 우씨충격수리 탄만이야. 이 보시다시피 이제 소리도 잘안 들리게 됩니다. 어. 그리고 저기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친구가 있는데. 저친구는 자꾸 속박을 걸어요 네. 자꾸 속박을 걸어서 빨리 처리해주는게 좀 좋고요 걸리적거려요 사실 어, 그렇게 신경쓰이는 정도는 아니고 근데 제일 신경쓰이는건 사실 저 폭발물 을 가지고 있는 친구인데 저렇게 터져요 막어유막 막 터져 저 터지는게 정말 거슬려요 많이 진짜 터지는게 제일 많이 거슬려 안된다 이놈들 안된다 이놈들 안된다 터지는거는 아군한테도 피해를 줄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해요. 그리고 오, 오, 오, 이런, 이런, 이런 막 얘네는 보시다시피 얘네는 이렇게 벽도 뚫고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야, 더이상 정말 안전한 구역이 없습니다. 이 친구들과 함께 하다보면 은자 이제 구역을 다 정리했으니 소탕하고 하네요. 자 다시 아, LMG 수거하고 슈 자 우리의 로드자.. 차... 어 뭐야 자 이런 친구가 있었네요 자, 이런 친구는 아까 말했듯이 속박을 거는 친구인데 자꾸 이렇게 도망다녀요 짜증나게 자, 짜증나죠? 또 도망갔죠? 나 그때까지 기다려야되요 이거? 어, 이게 나오죠? 빨리 긁어줘야됩니다 아, 진짜 거슬이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 미션은 약점을 찾는다고 이렇게 생긴 거를 이렇게 생긴 부분을 가서 폭탄을 설치해 주고 그 폭탄이 터지지 않게 이제 계속 수비를 해주면서 진행하게 되는 미션입니다. 물론 후방에 가면은 이제 또 <웃음> 다른 녀석들을 상대해야 되긴 하는데 일단 미션의 전반적인 부분들은 이렇게 수비 형태로 가게 되고요. 두 번째 약점 같은 경우에는 2층, 1층에 있습니다. 1층. 이 베베 두 번째 약점 같은 경우는 이렇게 흡! 이렇게 있죠? 이렇게 폭발하는 친구들을 조심해야 돼요. 빠샤! 이렇게 처리도 가능하고요. 오오오! 위험해요. 어우, 위험해요. 어우, 위험해요. 그러면, 위험하니까, 이렇게 LMG를 설치해서 Wait. 녀석들을 처리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LMG mounted reloading. 자, 클레이 모드 설치하고 다 막아주는 게좀 관건이에요. 이제 잘 숙지가 안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생긴 거는 보강재라고 강화벽을 어, 다 설치했네. 빠르다. 하고 이렇게 준비가 다 되면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LMG를 들고 녀석들이 올 때마다 긁어주도록 하죠 들어와라 이리로 와라 어봐어봐자 녀석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2차 디펜스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전 난이도라고 해서 조금 어려운 아니 조금 쉬운 모드게 되는데 다음 이제 이보다 한층더 한 어려운 모드가 있긴 해요 그 모드는 이제 팀원끼리 사살이 됩니다 기존 레인보우식스처럼 팀원끼리 물론 데미지는 기존 모드보다 좀 약하게 들어가는데 팀원끼리 팀킬이 가능해요 그래서 굉장히 유의해야 됩니다 적들에 둘러싸여 있을 때아좀그런데잘 안맞는데? 일따가나할건 없니? 렌트 설치 다시 해야겠어 그리고 선우수또 왔네요. 선우석을 빨리 처리해 줘야 됩니다. 자꾸 거슬리거든요. 폭탄병은 거슬리는 게 아니라 위험한 정도고요. 어, 저그 자꾸 속박거는 친구는 거슬리는 정도예요. 정말 자꾸 계속 계속 그 계속해서 친구들의 이동을 방해하거나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거슬리지. 이게 폭발물을 가진 친구를 조심해야 돼요. 그렇죠. 굉장히 위험합니다, 저 친구. 아마 이 게임에서 가장 위협적인 존재가 아닐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네요 아 hob 후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빨빨빨빨 저거 빨리 처리해야돼 대신에 이제 처충고 같은 경우에는 같은 동료에도 피해를 주기 때문에 적들이 많이 둘러싸여있을때 죽여서 터뜨려주시면 딱 좋아요 아야야야야야야 아야, 아야, 아야. 아이, 팀원 중에, 잉을, 팀원 중에 잉이 있어서 눕금을 당했죠. 저거, 저거, 저 위험합니다! 아, 저렇게 터지죠, 또. 폭팔물! 자, 허버봉! 그렇죠. 자, 처리했습니다. 자, 이제 이동해야 돼요. 이동해야죠? 총알이 다 떨어졌습니다. 자, 야, 총알 좀 채우고, 아, 비켜. 약간, 전체적인 게임은, 킬링 플로어라는 게임보다는, 이제, 킬링 플로어라는 게임보다는, 헛! 찢! 레프트 포 데드에 좀더 가까운 게임 형태를 띄고 있어요. 이렇게 돌파를 하면서 미션을 깨고, 특정 부분에 도달하면 또 이제, 뭐, 디펜스도 겸하고, 아니면 돌파도 겸하게 될, 어어어 그래서 저 친구들이 좀 많이 위험하다는 겁니다. 쟨 거슬리죠? 그쵸? 어.. 막 터지면 위험해요 많이 위험하게 됩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도망가야돼요도망가야돼요자 우리 지역 소탕을 하고 첫 친구 아직 남아있죠? 좋아 처리했습니다 자 이동해봅시다 탈출지점까지 이동하세요 이제 좀 걱정할거 없는게 이렇게 와서 이렇게 닫아버리면은 동료들이 알아서 어, 스폰이 됩니다 어. 예, 트롤짓... 트롤이 아니에요 동료들이 알아서 스폰이 됩니다 보셨죠? 예, 이런식으로 스폰이 되는데 메이아아 아, 정말 저렇게 예거. 하시면 안돼요 트롤소리도 습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스토리상으로는 예거라는 친구가 당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기존 레인보우 6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게임의 틀이 전 세계에 있는 특수부대원을 게임 안에 집어넣는 이제 그런 요소를 취하고 있는데, 특수부대원이 뭡니까? 전시 상황이나 위급 상황 때 이렇게 특별한 일에 이렇게 나서게 되는 이런 부대원들을 말하는데, 아무래도 스토리상으로 이제 연결시키다 보니까 세상에 이제 이런 game. 일이 벌어져서 그런 연유로 인해서. 우차, 특수부대원들이 여기에 투입이 된게 아닌가 싶은 그런 스토리가 이루어졌네요 자 저기 보시면 저렇게 큰 녀석이 있죠 저렇게 큰 녀석이 가서 들이박아요 그러면 뒤로가서 V를 눌러주면 V를 눌러주면 저 녀석의 유일한 약점인 등짝에 칼빵을 놓기 시작합니다 저 녀석의 약점은 칼 등밖에 없어요 오직 등밖에 없기 때문에 등을 치던가 아니면은 벽에 밖에서 자 지금과 같은 상황이 되거든요 이 친구가 무릎을 끌지 않으면은 그건 의미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다가가서 죽지 마시고 어. 막 돌진했다고 해서 무조건 그런 상태가 되는건 아니기 때문에 어, 어, 어, 야. 어, 그렇죠 이렇게 잠깐만 내 네, LMG 이렇게 무릎을 끌은 상태가 되면 가서 빌어버리시면 됩니다 제 LMG가 한 번에 날아갔네요 내 LMG가 한번해 날아갔어 <웃음> 자 체력 좀 채우고 자 이동합시다 자 이제 이동을 하면은 이제는 아까, 아까와 아까 같은 디펜스 미션이 아닌 이제 더이상 디펜스 미션이 아닌 돌파 미션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보급품도 충전하고 팀원들이 들어올 때까지 아니 들어오지 않으니까 강제로 스폰을 해줍시다 야 빨리 들어와라잉 자 강제로 스폰을 해주고 둘셋 넷, 뻗둘 셋 넷. 자 이제 문을 열어서 자저100 100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점까지 이동하시면 됩니다. 자 이동해 볼까요? 아 다리 참 박네요. 참고로 이 친구들은 좀비로 맞을 때마다. 좀비로 변하는 게좀 급속화가 되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일 때 머리를 뚫어주면은, 어 곱게 죽습니다. 어 곱게 금방 죽어요. 인간 시절일 때 곱게 머리를, 아 탕탕하고 쏴주면은, 아주 잘 죽습니다. 여기에 체력 회복하는 게 하나 있어. 아, 없네. 자, 이동해봅시다. 이동해봅시다. 서구역까지. 빠르게 이동해야죠. 무조건 저 폭발하는 친구 위주로,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다고다이다저 폭발하는 친아 위주로 이거해주셔야이임이좀 어, 편하게 돼요 자 저는 여기에 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 자꾸 얼굴에 뭘 던지고, 그, 아군 감염자들을 강화시켜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거슬려요. 위자드기 때문에 원거리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다고 너무 방심하면 안 되고, 좀 유의를 주셔야 될것 같아요. 이게 날아오죠? 자꾸. 자, 처리했습니다. 간단하죠? 자, LMG 다시 죽고요 자, 갑시다. 둘셋넷둘셋넷자 이동해봅시다 전체적으로 맵이 랜덤하게 잡히기 때문에 좀 지루함을 느낄 틈이 없다고 해야되나? 그렇다고 해야되나? 자세히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할수도 있는데 스읍. 어떻게 보면 단점이 될수도 있어요 랜덤으로 잡힌다는게 하지만 그만큼 많은 재미를 주기 위함이겠죠? 자, 이동해봅시다 바로바로 바로. 자 자, 머리를 토대로 쏘어자 머리를 쏘지 않으면 이 친구들이 좀비가 돼서 덤벼요 인간 시절일 때 빨리 보내줘야 됩니다 그 맨날 좀비 영화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내가 제정신일때 죽여달라고 내가 감염이 되면 아이고 죽었다자 약간 그런 느낌으로 첫 친구들을 쏘면 쏠수록 감염이 가속화가 되기 때문에 어, 인간 시절 때 한방에 보내드려야 됩니다 HRP? 아 감염 진행이 돼버렸죠? 하지 말고. 이렇게 하지말고 폭, 이렇게 폭폭폭아 인간시절때 깔끔하게 명예롭게 네, 보세요 보세요 이렇게 준비가 되어서 어? 준비가 되어서 더럽혀졌지만 명예롭게 인간으로 죽는게 낫지 않을까요? 어어 어, 잠깐만 나도 나도 나도 줘자 바리게이트 아 저렇게 아 강화벽을 저 폭탄 저 폭발한 친구가 위험한 이유가 뭐냐 어? 예거님? 어? 곧곧 곧, 고자 고자가 <웃음> <제가> 되셨어 <웃음> 저 폭발한 친구들이 빨리 제거해줘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 가장 큰 첫번째로 이렇게 이렇게 강화된 벽을 뚫어버려요 이 친구들이 방화된 벽을 뚫어 버려 가지고 상당히 위험합니다. 음. 그 방어벽에 구멍이 뚫려서 전체적으로 배, 그 팀이 수비하는데 고충을 겪을 수도 있고요. 네.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네, LMG만 설치하고. It okay, l right. o 자. LMG를 설치해 봅시다. LMG mounted, reload it. 오! 가려서 안 보이네. 씨. 일단은 이 구역을 막도록 하죠. 자, 타, 로드 타창카의 LMG는 매우 강력합니다. 때문에 어 뭐야? 아 뭐야? 치가 여기 가 아닌 것 같아. 뭐야 이거 야 자기 보호는 할줄 알아야지 야 권총 줄까? 권총? 안되겠어 로드나가신다 비켜라 이놈들 비켜라 이놈들 비켜라 이놈들 비켜라 이놈들 로드 타창카. 들어, 와 들어, 와 들어. 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 누구도 로드를 방해할 순 없다. 군주님만세저또 터트리려고 한다. 저 벽에 달라붙으면은 이 강화벽을 터트리려고 지금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기 때문에 빨리 처리를 해주시지 않으면은 수비에 문제가 생깁니다. 자, 이렇게, 가끔 가다 엎드린 친구들이 있는데, 피니치를 해주면 돼요. 푹짓! 이렇게. 이렇게 푹짓 해주시면, 어 뭐야, 천장이 뚫린 것 같은데? 어 뭐야, 뭐야, 뭐야. 오, 천장이 왜 뚫려? 안 돼! 얘거 공격하지 마! 어, 저 친구 또 나왔네요. 좀 위험하죠? 아야, 눈뽕. 오, 이런데서 눈뽕이 좋은 쪽으로 쓰이긴 하네요. 오, 아야! 쉽게 일 이렇게 둥글게 둥글게 하면서 어그로를 끌어주다가 저 친구가 잔뜩 이렇게 몸통을 쏴주면은 잔뜩 화가 나서 돌진을 하게 됨 니다 이렇게 몰래 체력 보충하고 아 뭐야 미켜 이렇게 저 친구를 놀리다보면은 잔뜩 화.. 몸통을 이렇게 쏘면은 잔뜩 화가 나서 돌진을 하게 되거든요 미게 핏 춘탄! 오 어디까지가 이렇게 벽으로 유도해야 돼요 벽으로 벽으로 벽으로 유도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 가서 칼빵을 놔주면은 데미지가 상당한게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아눈 아파 일로와 일로와 자이시지 이렇게 막 갈겨주면은 애가 분노를 해요 갑자기 에이. 등을 쳐도 되구요 어, 어그로를 끌면서 등을 쳐도되고 아무튼 공통을 마구마구 쏴서 분노를 유발하게되면은 애가 불격을 합니다 아이고 무릎을 꿇지 않았네요 어 누웠지만 아유 따운티만따운아 핑카의 능력으로 다시 살렸죠 아이고 씨, 눈통이 몇개야 자 이렇게 잡을수도 있습니다 자 처리를 했죠 자 그러면 나머지 부분 나머지 이야.. 임무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아웃브레이크 멋있네요 역시 특수부대원들답게 이제 이렇게 레인보우6의 신규 모드 아웃브레이크모드를 플레이 보았습니다 참. 그냥 이제 생동감 넘치고 기존의 레인보우6가 애초에 시즈가 약간 번외편이어서 멀티플레이 모드 전용으로 나왔기 때문에 오리지널 모드는 이렇게 여기까지는 아니더라도 특수부대원들이 이렇게 움직여서 작전을 수행하는게 원래 레인보우식스의 오리지널 모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좀 아쉬웠는지 이제 시즈가 유행을 타자 이런 모드도 추가한 것 같은데요. 상당히 재밌고 여러분들도 한번 구입해서 플레이보시길 바라며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